와, 이게 엔진오일 캐치 캔 거름 장치 거름 부분 윗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속의 내용물입니다. 색깔이 검무티티하네요 진짜. 검무티티합니다 색깔이.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산 2014년 현대투산네 엔진오일 캐치캔을 달았었는데요 어 작년에 한번 이 엔진오일 캐치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엔진 앞부분에 이쪽에 달았습니다 이게 이게 바로 엔진오일 캐치캔 이에요 작년에 한번 비웠어요 안에 들어있는 그 찌꺼기 기름 그러니까 여기서 엔진에서 숨쉬는 그기름때가 나와서 다시 걸러져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걸 여과해 주는 장치가 이엔진오일 캐치캔 이거든요 이거를 작년에 한번 비웠는데 그 때도 좀안 좋은 기름이 많이 나왔었고, 이번에도, 이번에는 좀 시간을 좀 오래 뒀어요. 일부러 얼마나 많이 나오나.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있다가 지금 뚜껑을 따는 겁니다. 뚜껑을 딸 때, 제가 그 화면, 그 연결 동작으로 지금 계속 보여드릴게요. 장난 없이 이게 1년 전에, 1년 전에 엔진오일 캐치캔, 이 캔을 한번 땄고, 1년 지나고, 1년이 꼬박, 1년 지나고 다시 한번 따는 거예요 그 따기 전에 지금 확실하게 원테이크로 현그 화면 자른 거 없이 원테이크로 제가 보여 드리려고 제가 연결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엔진오일 캐치캔이거든요 캐치캔인데 지금 지금 바로 따 보겠습니다 지금 엔진오일 캐치캔 요 위치가 다시 한번 말씀 어, 보여 드리면은 이쪽에서 보여드리면은 이 현대투싼 2014년 현대투싼 엔진부에서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 제가 손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게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캔을 따보겠습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1년 된 엔진오일 캐치캔이에요 1, 1년 된 보통 6개월마다 한 번씩 비워주면 좋은데 제가 좀 게을렀고 제가 운전을 차량을 많이 자주 몰진 않았어서 굳이 6개월은 좀 이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털을 좀더 뒀습니다 어쨌거나 1년 정도 됐으니까 그 포집된 그 나쁜 기름이 그 엔진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걸려진 기름이 좀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1년정도 모아진 1년정도 모아진 그 나쁜 기름때를 직접 열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 땄습니다 다 땄습니다 지금 흘리지 않게 그 나쁜 기름이 이제 차 속에 흘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각을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와 요게 엔진오일 캐치캔 걸름장치걸름 거름 부분 윗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속의 내용물입니다 거의 한 반정 반 이통의 그 반보다 조금 안 되게 차 있네요 반보다 조금 안되게 차 있어요 우선은 제가 이거를 안전한 곳에 우선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막딴 거예요. 지금 막딴 거예요. 막땄는데 제가 그 화면을 원테이크를 보, 원테이크로 끊지 않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연결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바로 차 앞쪽으로 그대로 화면을 옮기겠습니다. 고대로 이렇게 지금 요게 엔진오일 캐치캔 1년동안 포집한 기름입니다 지금 통 자체가 검은 해 가지고 지금 양 이라든지 그런게 어느정도 무슨 색깔인지 얼마나 탁하고 더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투명한 용기를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여기다 따라 보겠습니다 색깔이 거무티티 하네요 진짜 디티 합니다 색깔이 지금 안쪽 통 안쪽에 보시면은 찌꺼기가 좀 침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기름때 찌꺼기가 그리고 요거 요 기름때 요 보시죠 요 기름때 검은 기름때 이 기름이 그 차에다 넣는 그 기름 있잖아요. 일반 휘발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이렇게 걸러져 가지고 나쁜 기름 때가 지금 여기에 걸러진 상태예요.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기름 때가 걸러지 자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엔진으로 다시 재온쇼실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게 엔진 속에서 연소되고 이것들이 그 찌꺼기로 남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자체로 엔진 때가 생기는 거에 그큰 일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엔진에 엔진때가 생기는 거에 대한 그 원인이 여기에도 한몫을 한다는 한단... 염... 그이 검은 그 더러운 폐유, 폐유 같은 거 요거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엔진 오일 캐치캔 1년 정도 탄 캐치캔 에서 포집된 기름 양입니다 1년정도 안쪽에도 때가 좀 침전되어 있고 요거 그 지난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엔진을 오래 쓰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 즉 우리가 그차 카센터를 통하지 않고 집에서 손으로 직접 자기 본인의 엔진을 수명을 연장하고자, 엔진을 관리하고자, 특별한 지식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가장 통신 방법이, 이 엔진 오일 캐치캔을 설치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었 있거든요. 제그 이전, 저의 이전 동영상에도 그 설치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놨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엔진 오일 캐치캔 해가지고 많이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 유튜브 영상에는 이런 포집, 그 1년 후 운전한 다음에 그 엔진오일 캐치캔을 달고 1년 후에 운전한 다음에 이렇게 얼마나 그 기름이 포집됐는지 그 기름에 포집된 기름의 상태가 얼마나 들어온지 보여주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운전자 분들의 그 경각심을 높여 보고자 이런 더러운 기름이 어느 정도까지 그차 속으로 차 엔진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연소될 때 이게 다 연소되지 못하고 찌꺼기로 남아서 엔진에 무리를 주는지 경합심을 주고자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회 내시면은그 엔진에 엔진오일 캐치캔 정도는 그 달아두시면은 그 엔진 수명, 엔진을 좀더 오래 문제 없이 오래 탈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 일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이것을 이 엔진오일 캐치캔을 설치를 함으로써 엔진을 완벽하게 그 엔진 엔진이 그 망가지는 것을 완벽하게 그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이 엔진오일 캐치 캔이 어느 정도 엔진오일을 엔진을 좀더 깨끗하게 깨끗한 상태로 좀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은 역할은 어, 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저는 이 엔진오일을 뭐쓸 데가 없으니까, 뭐 장작불에 불필 때? 그때나 뭐 이렇게 임시 기름으로 쓰던가 해야겠습니다. 여기좀더 이제 통을 좀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 집어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데, 요게, 요게 바닥에, 지금 요 부분이 바닥에 침전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거무튀기한게 많죠? 뭐가 많이 깔아져 있죠? 엔진오일 캐치캔 입니다. 엔진오일 캐치캔 아마 시중에서 그 찾으려고 하면은 아직 그 한국 국내에는 이게 대중화 되지 않아서 순중 부품, 순정 부품으로도 팔지는 않을 거예요저 같은 경우는 그해외 이베이나 아마존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 그쪽에서 연관 단어 검색해서 연관 단어 검색해서 구입했거든요 그 여러분들도 그 그렇게 구입 의사 있으시면은 한번 연관 단어 검색해 보세요 알리익스프레스 아니면 알리바바 아니면은 아마존 아니면은 이베이 해외 이베이 해외 직구로 가격이 괜찮아요 이거, 이것도 지금 종류가 그 진품이 있고 카피 제품 카피 제품이 있는데 진품은 되게 비싸요. 한 진짜 그 진품은 한 100, 100달러 정도 줘야 되고, 한 10만원 이상 되는데, 이 카피 제품은 성능도 뭐준수하게 비슷할 뿐더러 가격이 싸요. 비싸봤자 한 2만원, 2만원, 3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인터넷 검색하셔서 좀싼 걸로 카피 제품이라고 상관없으니까 이런 거 달아두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찾, 생각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이전 동영상에 이거, 이, 이, 엔진오일 캐치캔의 원리라든지 이것을 닮으로써 엔진이 좀더 오래, 오래 견디고 엔진 수명이 늘려지는 이유 그런 걸 자세,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 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깨끗하게 다 청소한 상태고. 이제는 다시 이쪽 엔진오일 캐치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원래 이쪽으로 제기 그 엔진이 숨쉬는 구멍이 있어요. 엔진 엔진이 숨쉬는 구멍이 요 선인데 요 숨쉬는 구멍이 숨을 쉬어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엔진에 재연소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되기까지 요 중간계 역할 그러니까 그 가스를 가스를 걸러주는 역할을 여기서 걸러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가야지만이 가스가 깨끗하게 좀덜더럽게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재연소가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그만큼 더러운 기름이 더럽게 엔진 때를 남기며 연소를 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 엔진올 캐치캔이 중요합니다 기회 되시면은 이걸 한번 달아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마저 이것을 청소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엔진 이 엔진오일 캐치캔 여과기에 그 여과되는 그 구조로 잠깐 설명 설명 드리자면은 이게 걸러주는 걸음 장치예요. 걸러주는 걸음 장치로 걸러주고 밑으로 떨어져서 이게 두 번째 걸음 장치고 떨어져서 들어온 기름은 밑으로 남고 깨끗한 가스 기체 가스만 다시 일로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 호스로 빠져서 다시 재연소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연소 내지 못하고 이렇게 숨 쉬어서 나온 그 가스가 일로 빠져서 액체화돼서 걸러져 가지고 걸러질 건 걸러져서 빠지고 통통에 남고 아까 그 더러운 찢겨꺼기처럼 통에 남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중그 중에서도 그 깨끗한 그 기름 기체가 위로 올라와 가지고 다시 이 호스를 통해서 재연소실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깨끗하게 닦아준 부분을 닦아줬고요. 이제 엔진오일 캐치캔 통을 여기 통을 다시 결합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결합할 때그 진공 진공 상태가 결합될 수 있는 부분에 이쪽에 그 고무링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꽉 잠그시면은 서로 잘 조여져가지고 진공 상태를 잘 유지합니다. 엔진오일 캐치캔 뚜껑하고 밑에 몸통을 돌려서 결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차체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위치를 잡아서 나사를 조이겠습니다 한 가지 번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은아 저도 그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차 욕하면 좀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상 한국차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다른 차에 비해서 특히 엔진 부분 저는 지금 엔진 부분만 말씀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엔진 부분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그 여러분도 지금 요즘, 요즘에 그 한국에 한국 국산 차량들이 나오는 옵션을 보시면은 눈치를 찾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셨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 요즘 저기 그 국, 국내에서 나오는 차량을 옵션을 살펴보면 가관이에요. 뭐가 가관이냐면은 뭐가 가관이냐면은 그 차량 엔진 옵션이 그냥 기본 엔진 옵션이 아니라 항상 기본 엔진에 터보를 달고 나와요. 터보 터보 장치을 이 터보가 뭐가 뭐가 문제냐 저는 터보 터보가 그이 지금 한국 국내에 있는 모든 엔진들의 엔진 그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들어보십시오 차량 엔진 이라는게 엔진 자체가 견딜 수 있는 엔진 과부와 엔진 스트레스 그거를 견딜 수 있게끔 그 차량 용량 배기량 cc 뭐 2000cc 이면 뭐 2000cc 뭐뭐 뭐 2000cc, 2000cc 미만 이면 2000cc 미만 해 가지고 하여튼 그 엔진 자체로 구동을 할때 엔진 자체로서 발생하는 스트레스하고 과부에 대한 자체 스트레스에 대한 그 견디는 내구도는 그 엔진 자체로 만그 견딜 수 있게 디자인 된 거는 사실이에요 미쳤다고 저기 그 자동차 산업 관계 공학자가 특히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동차를 팔아서 최대 이윤을 얻게끔 하는 게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엔진, 만약 엔진을 개발한다 치면은 그엔진의 엔진 자체 배기량에 대해서 그 자체 배기량에 대해서만 자체 부하 스트레스는 견딜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게 그 엔진에 좀더 파워를 좀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 엔진 위에 터보를 단다는 것은 그 자체 그 견딜 수 있는 그 엔진 배기량, 엔진 스트레스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그 한계를 터보 때문에 그 임계점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터보를 단 차량들은 일반 엔진에 어쨌거나 터보를 단 차량들은 시일이 지나면은 엔진에 그만큼 과부하 스트레스를 더 가중되게 장시간 동안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 엔진 자체만으로 과부하를 견딜 수 있게끔 설계된 엔진에 터보로 달아서 힘을 더 받게 해서 엔진의 스트레스를 더 먹인다 그얘긴 즉슨 엔진에 과부하가 생겨 가지고 엔진 속에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엔진이 그때부터 하여튼 뭐 단기 단기적으로는 괜찮겠지만 그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엔진이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에 과부하를 넘어 넘어서 버린다는 얘기죠. 그때서부터 이제 엔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터보 달린 차량은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 무조건 절대적입니다. 제 제 생각에는 무조건 절대적입니다 엔진 터보가 뭐 젊은 혈기에 어, 터보 달렸네? 빠르겠네? 어, 슝슝? 이런 젊은 혈기에 터보 달린 차량을 좋아할 그런 그런 거는 이제 제쳐두고 엔진 자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터보 달린 차량은 그만큼 수명이 짧아져요 터보 때문에 자체적인 자체적으로 엔진이 견딜 수 있는 과부하를 임계점을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엔진이 일찍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 해외, 해외 저명한 정비사들도 그렇고, 국내 정비사들도 그렇고, 다 물어보십시오. 터보 달린 차량 엔진이 내구성이 좋은지, 터보, 차량, 터보가 안 달린 일반 차량 엔진이 내구성이 좋은지,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100, 다 일반 엔진 차량이 내구성이 좋습니다. 왜? 그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일반 정격 엔진에 정격 출력 과부를 견딜 수 있는 기본 엔진에 거기에 덧대가지고 과부 과부와 스트레스 더 먹이는 터보를 단다는 것은 그만큼 엔진에 무리 무리를 준다는 걸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터보 달린 차량은 진짜 죽음이에요. 몇년못 타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터보 달렸다고 뭐아 터보 터보 어. 되게 멋있게 생겼네? 어, 터보 빠를 것 같은데? 어, 좋은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그냥 기본 엔진에 터보가 달리면 엔진이 어떻게 될까? 그쪽으로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차량을 구입할 때, 멋있는 걸 제쳐두고, 차량을 오래 타고 싶으냐, 아니면 차량을 5년마다, 3년마다 바꿀 사람은 뭐 상관없이, 아무 차나 타도 상관없겠지만은, 그래도, 차한대 구입하고 장만하는 게, 뭐, 푼돈으로는 되는 거는 니지 않습니까? 한번 비싸게 비싼 돈으로 구입했으면은 일단 오래 타고 봐야지 그만큼 경제적이고 잘 샀다고 차를 잘 관리하고 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차량을 구입하실 때 터보 달린 차량은 피하는 게 피하는 게 상책인데. 안타까운 점은 한국 국내 모든 차량들 거의 모든 차량들이 일반 엔진에 일반 엔진에 터보 달린 게 지금 거의 다예요. 자동차 산업 구조가 왜 그렇게 변했냐면은 얘네들도 짱그 제조 제조 그 만든 애들도 짱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적은 배기량 적은 엔, 적은 엔, 작은 엔, 엔진을 대량 생산하는 거 보드 하는 거 비교하고 그 다음에 또그거보다 터보 안 달리고 그 전격 진짜 좀큰 용량 엔진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 이거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작은 엔진 생산해 가지고 터보 달아 파는 게더 싸게 먹힌 거를 얘네들도 알겠죠. 또 다른 이면으로 볼때 볼 국토, 어, 교통 관리부인가 하여튼 위쪽하고 환경 문제라든지 뭐 배기량 뭐 세금 관련 문제 해 가지고 얼마 전더 깎아 줄게. 뭐 배기량 좀 낮춰라 그런 얘기 이, 이 얘기 저기오오 오 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변태적인 여기 저기 그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변태적인 결론적으로 그 적은 베개랑 엔진에 터보가 달린 그 이런 옵션 엔진들로 지금 다 바뀌게 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금방 죽는 거를 이거를 일반 타는 사람들도 알 길도 없고 차잘 아신다는 분들도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 주시는 분들도 없고 진짜 답답해서 제가 직접 이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걸로 한번 공공히 생각해 보세요 곱씹으면서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네들이 터보 달린 굳이 터보 달린 차량을 터보 터보 달린 차량을 일반 엔진에 터보를 달아서 배기량을 굳이 높게 엔진, 기본 엔진에 과부하를 주면서 왜 팔고 싶을까 엔진이 그만큼 빨리 죽는데 왜 이렇게 하고 싶을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로 왜 얘네들은 차라리 터보를 빼고 그냥 일반 엔진의 용량을 좀더 높여서 터보를 뺀 상태에서 그냥 순정 엔진으로 만들지 않고 왜 만들지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일반 배기량이 좀 높게 순정 엔진으로 왜 엔진을 자 생산해 가지고 팔지 않을까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한번 공공이 공공이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느낌이 파가 오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엔진이든 뭐든 기계든 뭐든 복잡해지면 그만큼 고장 날 확률이 많아요. 단순해지면 그만큼 관리하기도 쉽고 고장 날 확률도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제쳐두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다 없애버리고 이것만 생각하세요. 기계 자체는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고장 확률이 많고 단순해지고 만 단순해질수록 기계 자체는 정비하기 편하고 고장 확률도 적다는 거죠. 즉 터보 달린 엔진은 고장 확률이 많고 터보가 안달안 안 달린 정격 출력 엔진 배 배기량이 좀더큰 일반 순정 정격 출력 엔진은 그만큼 기, 기계적인 부품들이 덜 들어가고 그 구동 구동하는 그 원리가 좀 간단하기 때문에 고장이 덜 그만큼 덜 고장 나고 고장 나더라도 터보 터보 자체 부품이 부품에 관련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점검 비용도 싸고 왜냐하면 터보 빼려면저 안쪽에 막 수사 박혀있고 그래요 엄청 힘들어요 일반으로 하기에는 좀 버거롭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거나 제가 그 오일 캐치 캔 이거 지금 그 포집된 기름 보여드리면서 주수 없이 말이 길어졌는데 기회 되시면은 엔진 오일 캐치 캔 정도는 그 달아두시는 거를 어 권유해 드립니다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밑제와 본전이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고 엔진의 과부하를 줄여주며 엔진때가덜 먹게 엔진때가덜 들어가게 이게 걸러줍니다 그리고 그 여담인데 만약에 그 차를 구입하실 의향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터보 달린 차량은 그냥 신경 끄세요 그냥 일반 순정 엔진 이 달린 차량들을 보시거나, 아마 한국, 한국에 나오는 지금 신차 옵션 중에서 터보 안 달린 거 없을 건데,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한데, 어, 글쎄요, 어떻게 말씀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 여기까지, 제 동영상 여기까지 였고요. 제가 지금 받아낸 이 나쁜, 포집된 기름, 엔진오일, 요 캐치캔에서 나온 요 기름은 제가 차후에 그 캠핑할 때불쏘시개로그불 댕기는 데 쓰거나, 한번 차후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기름통 따고 쪼여놓고 이게 끝입니다. 이대로 그냥 이제 본네트, 본네트 뚜껑 닫고 운전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끝. 2014년 현대 투산입니다 아 현대 투산 당행도2 차는 터보가 안 달렸습니다 제가 그때 진짜 저도 그때, 그때 당시 차를 구입할 때뭔 뭐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그나마 다행인게 터보가, 아, 터보가 안 달린 순정 엔진을 샀다는 거이 엔진도 그런, 그닥 그게 조, 그렇게 좋은 엔진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어쨌거나 기왕 산 김에 오, 오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제가 엔진오일 캐치캔을 다른 것이고요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